안녕하십니까. 9월 5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비농업고용발표 이후 상승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하락했습니다. 비농업고용은 31만 5천명 증가했으며 예상치의 대체로 부합했으나 전월 52만 6천명에는 한참 모자른 상황이네요. 특히 실업률이 3.7%로 전월 3.5%보다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이날 높아진 실업률로 인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네요. 유가는 오펙플러스의 감산 우려 완화와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도시 봉쇄로 인한 수요 부진 우려로 하락했네요. 비농업 고용지표는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주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용시장이 완전히 강세를 보기엔 고용 하락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 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자이언트 스텝 이상 금리 인상은 다소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금일 증시는 미국 노동절 휴일로 인해 휴장입니다. 다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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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5%, 매도 5%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유진선물 원유와 금의 포지션 동향은 매수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대중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하락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따싹은 11,700 포인트와 12,600 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4달러와 93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670달러에서 1,7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미국 시장이 휴장이므로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